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아직까지도 막내 여순입니다 어,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브이라이브에 찾아온 이유를 아시나요? 예. 바로 제일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오! 어, 굉장히 어색하네요 다들 아침부터 많이 축하해 주셨는데 어,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드려어요 어우 아, 부끄럽다 네. <웃음> 오늘 제가 아침부터 이제 팬카페도 보고 그랬거든요 오늘 저일지를 축하한다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 사랑한다고 얘기 많이 해주셔서 조금 좀 감동이었어요 저 걱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네, 지켜봐 주세요. 제가 혼자서 브이앱 하는 거는 처음이라 지금 약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막 떨리거든요. 실수를 해도 하더라도 기억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말이나 해달라고요. 음, 지금 생각나는 말 하수 언니가 너무 보고 싶다. 인사 이제, 인사해줘 이제, 안녕하세요. 네. 저도 보고 싶네요. V I U. 하튼.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꾸몄어요. 네. <웃음> 저 플레스님이 애기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했는지 아직도 애기 같아라고 하시는데 다 컸어요. 이제 고등학생이라는 물어봐주셔서 저 요즘에 연습도 많이 하고 다이어트는 열심히 하고 이제, 이제 고등학교 갈 준비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슬언니와 멤버들과 예리언니도 있고 비변이도 있고 함께 되게 재밌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방학 지루엘에 학교 가고 싶어요 <웃음> 너무 방학이 긴것 같아요 네. 요즘 날씨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아, 맞다. 오? 이번에 새해였잖아요. 1월 1일 새해였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입학한답니다. 뭔가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간다니까 뭔가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항상 중학생이 오므로 있었는데 올해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엄청 두근두근두근 거려요. 두근두근 여러분들은 새해 어떻게 보셨어요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중학생 때 했던 일보다 좀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성숙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오늘도 막 머리 이렇게 하는데 막 귀여운 거 하기 싫고 막 성숙한 거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컸으니까 좀 성숙한 모습을 하고 싶네요. <웃음> 저 건강합니다. 네. 하하하. <웃음> 맛있는거 많이 드세요 아 저도 얼마전에 이제 다이어리를 받아서 다이어리 열심히 작성하고 있거든요 저는 뭔가 다이어리에 그 뭐지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소감도 쓰고요 오늘 <웃음> 쓴 돈이 있으면 얼마큼 썼는지 그것도 작성을 하고 용돈 기입장도좀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돈을 이렇게 너무 섞, 섭...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허튼데 돈을 순... 쓰는 데가 좀 많았어서 그거를 좀 줄이고자 이제 용돈 기입장을 네. 쓰고 있어요. 아, 새해에 많아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저는 약간 하와이 약간 되게 바다 있는 곳에 가고싶어요 따뜻하니까요 요즘 서울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오늘도 다이어리 썼냐고 바람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어제 새벽에 썼어요 저는 항상 새벽에 쓰는 편이라서 어, 하슬이언니 말고 누구랑 띠에 타고 싶냐 근데 저는 최리언니요 저는 요즘에 최리언니 좋아하거든요 이브언니랑 추언니가 얼마전에 나왔잖아요 <웃음> 뭔가 이브언니는 구칠즈언니들과 또다른 매력인것 같아요 되게 엄청 섬세하고 다정하고 엄청 착하고 되게 순박해요 그리고 추언니는 되게 <웃음> 귀여워요 너무 너무 애기같아요 막잘 때도 항상 막지은나이 이러고 자고 막 지우 샤워하러 갈깽 이러고 되게 아아 기같아요네 약간 저도 저보다 더 어린거 같고 저보다 더 아기같고 어 깜짝 귀여워요 이번에 새로운 언니들 되게 키운거같아요 아네 새벽감성 다이어리죠 새벽감성 다이어리 새벽에 쓰는 다이어리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새벽에 써보세요. 그러니까 하슬언니와 진솔언니가 쌀쌀 같다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론 하슬언니, 진솔언니도 착한데 이제 유부 언니는 좀더 다정하다. 하슬 언니도 다정해요. 진솔 언니도 다정하고. 아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웃음> 완전체 되는 소감이요. 완전체 되는 소감 한명한 명씩 늘어가니까 이제 좀더팀을 분위기도 화기해주지고좀 시끄러워요. <웃음> 제가 제일 시끄럽긴 한데 그냥 시끄러워요. 연습실에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이제 이야기 하려고 모이면은 어 밤이 터질 것 같아요. 저희 보컬 용이 이제 좁은 편은 아닌 좁은 도 아닌데 1 1명 있으니까 어. 엄청 좁아요. 숨이 약간 공기가 안 통하는 느낌이어서 완전체 돼서 이제 차 타고 이동할 때들 어떤 분위기일지 저도 기대가 되고 어 어짜 신나겠죠. 아무래도 1 2명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는 다른 분들보다 이제 저희가 이제 멤버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각자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팀이 될것 같습니다 추언니랑저 중에 누가 애교가더 많냐고 물어봐주시는데 아무래도 막내인 제가 많지 않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그 멤버언니들한테 물어보시는 걸로? 네아자 <웃음> 제가 오늘 V라인 브을 하게 된 이유가 저의 일주년이기 때문이잖아요 어, 제 데뷔곡인 키스는 다 내가 세상에 짠 하고 이제 나타나 그런 거 아니기도 하고 제금 공개된 지딱내년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어, 이렇게 말하고 딱 생각나는 게 이달의 손으로뽑을때 느낌, 소감 약간 이런 게딱 평가를 보고 네 번째 멤버는 여진이야 라고 하셨을 때 약간 망치로 힐탕 하고 맞은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좀 데뷔를 할 일찍 할 줄을 몰랐거든요 이런, 이렇게 되게 막저막 막 중이고 중학교 2학년이고 막 이렇게 되게 일찍 데뷔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일단 제가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팀에서 막내여서 뭔가 막내의 의무를 좀 충실히 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 키스는 다음에 한 소절이야 키스는 다음에 키스는 진짜 다음에에요네 키스는 다음에 뭔아 어, 진짜 아 어, 너무 지 떨려요 약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 <웃음> 어, 약간 네 부끄럽네요 <웃음> 그. 그래. 일단 저는 지금 네번째 멤버로 있는 게 아직까지 저는 일주일이 됐는데 약간 좀 모르겠어요 어떤 제가 진짜 이달의 소녀가 맞는지 모르겠고 진짜 저희 하선언이랑 저랑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언니랑 저랑 너무 털털하니까 가끔씩 저희가 털털한 행동을 딱 하고 아 언니 저희 걸그룹이에요 막 이런 적도 많았거든요 아. 뭔가 <웃음> 아직까지 제가 이달의 소년지 잘 모르겠고 제가 진짜 소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달의 소년 해야 될것 같지만 저 이달의 소녀예요 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아 너무 부끄럽네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좋아해 조금만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보고싶어 <웃음> <지금. 웃음> <웃음> 여러분이 너무 보고싶네요 아 죄송합니다 오! <웃음> 저 태어난 시간 물어보시는데 새벽 2시였던 <웃음> 것 같아요 새벽 2시 14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달의 소녀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요 기스른 다어의 외로운 피 쓰는 다음에 배신할 수 없어요 피 쓰는 다음에 영국이에요 아니에요 언니 걸그룹 다 너무 털털하면 안 돼요 진짜 아 저희가 항상 같이 있을 때마다 생, 얘기하는 게 있는데 언니 저희도 조금조심해줘야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도 하고 좀 청순, 청순해져야겠다 약간 이네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진짜 너무 터뜨라고거든요 큰일났어요 이제 이사를 소년해야 돼요 아, 이루월님이 열한 번째 멤버 고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셨는데 고원언니 어, 너무 말랐어요 어 갈치 같아요 약간 양미리 같기도 하고 약간 엄청 말라서 아뭐죠 어, 먹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고원언니가 고원언니가 근데 고원언니가 엄청 순박해요 약간 희진언니 현진언니랑 동갑인데 동갑같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착해요 얼마 전에 제 뮤직비디오 100만 뷰를 넘었어요 아! 경축!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아 제가 뭔가 데뷔 1년을 하는데 제가 데뷔 이제 1주년 이제 데뷔 1주년인데 이렇게 데뷔 1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100만 뷰 찍어서 약 그러니까 너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요지, 여진이 요리하는 거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요리 잘해요. 자취생이잖아요 네. 리뷰언니의 수노도시락도 싸신고요 요리 자주 하는 자 요리하는 여자예요 호호호호 보고싶다고 해주시는데 보고계신가요? 대표님 보고계시죠? 저는 체리언니랑 막내라인으로 한번 통보해나가고싶습니다 체리언니와 저를 연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과일으로, 과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과일이냐고 해주셨는데 진선언니가 탐구해서 하사언니였나킹깡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아, 아 왜그래요 진짜 저한테 저는 오렌지나 약간 청포도? 아니면 그래서 콩할게요 그냥 과일 필요 없어요 콩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웃음> 요즘 최애가 예림이냐고, 예림 언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어, 예림 언니 좋아하죠, 솔직히. 예림 언니 귀엽잖아요. 예리 언니. 가장 자신있는 요리. 어, 어려운 거 빼고는 거의 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먹고 살 만큼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아니몇 개월 전이었죠? 생일이었거든요 어머니한테 미역국 그려드렸어요 어머니가 감동 받으셔서 막 오셨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요리를 해드리는 거여가지고 엄마 되게 엄마 사랑해 보고 있나? <웃음> 아 멤버들 첫인상 <웃음> 일단 하슬 언니가 하슬 언니 예리 언니를 묶어서 표현하자면 저랑 오디션 동기예요. 그래서 딱 처음 보자마자 하슬 언니는 너무 성숙하다, 너무 어른스럽다. 이러고 체리 언니는 체리 어, 언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체리 언니는 엄청 지금과 다른 매력이었어요. 되게 약간 엄청 애기애기하고 막. 되게 좀.. 어?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언니 반바지 입고 있었던 거막 기억나요 하슬언니는 하얀색 힐이에요 아, 하고 싶은 머리색이 있냐고 물어봐주셨는데 저는 막 민트색? 핑크색? 빨간색? 약간 티셔측 해보고 싶어요 제가 <웃음> 오늘도 물어봤거든요 저는 금발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 성인돼서 해 주신다고 하셔서 성인 될 때까지는 저의 근발에 좀 넣어드는 걸로 3년 뒤에 봐요 여러분. 하고 싶은 컨셉 뭐뭐 있냐고 주시는데 저는 섹시죠. 저는 알수 없는 비밀이나 스윗 크레이지 러브 같은 그런 컨셉 해보고 싶어요. 아, 데뷔하면 하고 싶은 거 뭐냐고 물어보지 데뷔하면 저는 신인상이죠 완전체 데뷔하면 신인상이에요 신인상 타가지고 저희 회사분들과 같이 행복한 회식을 즐기고 <웃음> 어머님한테 효도도 하고 얼마나 좋은 네아네저 <웃음> 이제 풀린 거 같다고 분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드디어 풀렸네요 키스는 다음에 말고 <웃음> 불러보고 싶은 이달소고 알수없는 비밀이나 스위크이즈 러브나 이클립스 요즘에 러브체리 모션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절대 제가 제리언니를 사랑해서 좋아해가지고 요즘에 최애가 제리언니라서 그런거 아니에요 네. <웃음> 네. 아허인님께서 대단해진 이달소곡이셨는데 저희 착착 서, 응? 성장하고 발전하는 유닛수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닛 해보고 싶은 멤버 몇 명? 저는 솔직히 유닛 해보고 싶은 제리 언니랑 하슬 언니요. 네, 두명 정도 음, 저희 세명 해가지고 음, 어 약간 음 막내 서클이 가지고 맞아. 막내네서클 s 니 막내 조합 반 그런 o n i m 니 m m e Joa, Pan, Kron, A Mamme, I don't know. Like an only r 이 i 이 b 에서 말을 제일 잘한다고 a 시는데잘 가죠? 네. 제가 이달 o 에서 말을 m 고있 h e 시기성 공략이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는 걸로 하고, 어, 탕수육, 부먹찍먹 아, 이거 정말 행복한 고민인데요. <웃음> 저는 좀더 바삭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찍먹이요 저희 멤버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아닌가? 다른 가수 딱히 생각해본 건 없, 던것 같아요. 저는 이달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달이 소녀만 사랑하겠습니다. 저 여진이의 롤모델이요. 저는 저희 엄마 아빠, 네 저희 엄마 아빠를 롤모델로 생각. 여진이는 무슨 프로 출연하고 싶냐고 물어봐주시는데 저는 예능이요 뭔가 되게 되게 좀 신나는? 약간 저 약간 되게 그런 것도 좀 자신 있는 게 약간 애기들 애기 프로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웃음> 애기들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가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연습하는 춤 있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트와이스 선배님의 하트쉐이커 네? 하트쉐이커도 <웃음> 하트 연습하고 있고요 키스는 다음에도 연습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일할 수 없는 노래 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웃음> 저 오디션 때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고 나인뮤지스 선배님의 돌스라는 춤을 췄었어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네. 음, 그룹 데뷔할 때 어떤 컨셉으로 나왔으면 좋겠냐 물어봐주시는데 저는 섹시하고 싶습니다 <웃음> 저는 밥을 좋아해요 저는 햄버거 햄버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녁에 이제 살찌는 메뉴로 네, 피자, 치킨 햄버거 어, 뭐, 라면도 좋고요 개인 네. 취향입니다 <웃음> 이클래스 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시하니까요 <웃음> 여진이 피자가도 좋아 치킨도 좋아라고물어봐주시는데요 저는 <웃음> 두개 다 사랑합니다 네, 고를 수 없어요 여진이 춤 불장난 춤 가능하냐고 물어봐주셨는데 가능해요 얼마전에 멤버들이랑 같이 췄었거든요 아 맞다! 중간 타이밍에 죄송하지만 하트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하트를 먹고 자라는 아이랍니다 네 이래서 팬덤 이름 정해라 하시는데 저 옛날에 팬사이대에서도 말하듣던것 같은데 떡볶이가 좋을것 같아요 떡볶이 하죠 저희 떡볶이 <웃음> <토, 토>, <웃음> 장난이고 저희 뭔가 귀여운 이름으로 생겼죠? 약간 달소, 달소 이달의 이달의 팬팬분아 음? 그거는 다음에 이제 언니들과 함께 의논해서 해보시게 해 해서 하겠습니다. <웃음> 제가 이달의 소녀 네 번째 멤버였는데 저희 이달의 소녀가 벌써 열한 번째 멤버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역사적인 소년이에요. 제가 뭔가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다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째멤버까지 나왔지만 아직까지 망대는 저랑 여러분들을 꼭잊으시면안 되고요 아셨죠? 앞으로 12명 다 모였을 때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조금 더 이제 완벽한 모습, 이제 개인 개인의 부족한 점을 저희 12명 전체가다 채울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여진님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웃음> 어, 지금까지 이달의 선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네. <웃음> 안녕히 계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